제주도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여3번 박주민 여러분들 앞에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2020년 7월 지금 우리는 위기로 인한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그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국민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까? 193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루스벨트는 57.4%의 높은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공화당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했던 민주당은 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에 등돌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예상밖에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루즈벨트는 나라를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 즉 뉴딜을 구호, 회복,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힘차게 추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을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전환시켰습니다. 모든 이에게 용기를 심어준 이 실험 그리고 미국의 황금시대를 시대를 열었던 이 뉴딜은 루즈벨트가 혼자 한 것일까요? 대공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회적 약자들 소외되었던 노동자 등을 민주당이 귀합한 소위 뉴딜 연합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후 민주당은 36년간 10번의 대선을 치러서 무려 7번을 승리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의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전환의 시대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이 90년 전에 역사 안에 있습니다 안정적 당관리나 자기 대선 준비를 넘어서 위기에 고통받는 국민을 구호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76석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정당으로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고통받는 국민 옆에 있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해답과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의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가치를 풍부하게 소중하게 챙겨야 합니다. 당정책기를 강화하고 사회적 의제연석회의를 당에 구축하여 당과 국민이 소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상시적으로 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교육 등 쟁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전환의 시대에 맞는 해답을 찾기 위해 장기적 논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국민과 전문가의 생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우리 당의 주류적 가치로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시민권을 갖도록 이 역시 상시적인 논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정책은 누가 대선 누보가 돼도 필승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도 현재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편중된 물적 인적 인프라를 분산시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는 물론 사법기관 역시 지방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은 서울로 라고 외칩니다. 소위 명문대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개의 지역 거점 대학을 묶어서 매년 2.4조씩을 투자해서 수준을 높이고 이를 묶어서 대학통합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속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 같은 졸업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분산과 입시 위주의 교육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독일은 청년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활기를 되찾아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청년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더, 더 많이 투자하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정 역시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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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것뿐입니다.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는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여러분 저는 2년 전 최고위원 선거 때 제주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원분들께서 저에게 사산 배지를 달아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2년간 한 번도 이 배지를 제 옷깃에서 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죄송해습니다 항상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답답함 풀어버리겠습니다 제주 사망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모두 헌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끝까지 모아주세요. I love you a l